양파 너무 좋지 양파 나 좋아해 좀나파 종류 다 좋아 야, 양파 이제 막몇 달간 양파 안 먹는 거 아니지? 가자! 너와이 너너 특공대! 그게 나니까 언젠 너 어디서나 최고 좋아요 야, 일식 고기 한줄 금방 다 나가지 말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 한 자루 딱 되고 다음 자루 자루 자루 일하기가 좋아요 괜찮네요 얼만해요할만해요얼마는그 느낌이 요아요 지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케미 케미 이러면서 아뭐 아, 이랬을 텐데 지금 요미가 지나가든 지요가 지나가든 마네요얼네요한게아요에아요 아, 응. 제가 정요이없었어요 여기가 요는데요 이런 일을 할지 사실 크게 몰랐고요 농촌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어서 일손이 아주 립니다 오늘만 이렇게 봐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이대로만 가면 네 뭔가 미래가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야>, <웃음> 스0분님께서 지급하는 시간에 갖도록 오. 하겠습니다 <웃음> 아, <대박. 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멀리 왔네, 멀리. <웃음> <웃음>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렸어? 4시간까지 걸렸어. 4시간 아니지. <웃음> 어머니, 어머니. <웃음> 어머, 니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리 또나가시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반갑네 너무 예요어 한라카로 와봤시다. 얼굴 이쁘 얼굴 다쳐하고락 아유 안전해요. 너무 예쁘게 생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서 딱봐 내일 난다 할 건데 어떻 해? 다 오늘 얼마나 더운데요 아들아. <목소리도> 아아 새끼들 들었어. 어, 어, 옛날 에본적 옛날에 있어요. 어. 제비 새끼들 안에 들어 있어 어, 지금. 제비들 아어디 냉장고 TV 아에해 먹을 수도 있고 <목소리도> 아, 아. 이번 바지 너무 좋아요. 좋아, 야 야. 양고 어? <목소리도> 저논 얘기한다. <웃음> 또논 얘기야. 전원 얘기야. 전원 대박. 오바석 현생인가 이거? <웃음> 야, 1055회? <웃음> 수학철에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 농민들은 아직 애타는 그런 시절, 시간을 보내고 시 계신데 오늘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여대생 4명이 슈퍼농구 집에 농화를 <웃음>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웃음>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양지우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양지우 학생 저는 일산에서 온 최유리입니다 <웃음> 일산에서 오신 최유리 학생 <웃음> 저도 일산에서 온 조규리라고 합니다 네 조규리 학생 네 저도 서울에서 온이 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분이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음, 양파 이제 수확, 감자 수확하고 마늘 수확은 음 이제 끝이 났고요 아 이제 양파 수확할 시기입니다. 음. 아 지금. 아 그럼 양파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확해서 이제 땅 위로 올려놓으면 이제 그거를 담아서 음 이제 600kg 톤백에 이렇게 담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주워 담기. 음. 네, 주워 담기. 음. 주워 담기 하시 오신 거네요. 주워 담기. 쉽네요. 무 정도는 뭐다할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다. <웃음> 아. 저는 항상 아, 저 본가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음. 농촌 활동에 대해 항상 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냥 달려가서. <웃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좀 어쨌든 열심히 최대한 해보려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아, 어떤 마음에 드셨는지? 뭔가 시작은 굉장히 가볍게 왔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웃음> 이 풍겨지는 아우라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조금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약간 지금 겁을 먹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뭔가 되게 뿌듯하게 갈수 있게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 저도 사실 농사가 처음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게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명이 다 친구예요? 네다 네, 동갑, 뭐, 다친구아 동갑내기? 네. 네. 친구들? 네. 아, 더 친분이 두터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 지금 처음 왔죠? 네! 네 난생 처음이에요 떨려요 무서워? 네. 뭐가 무서워요? <웃음> <웃음>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양파 너무 좋지 양파 나 좋아해 좀나파종이다 좋아 <웃음> 양파 이제 막몇 달간 양파 먹는 거 아니지? 앞으로 아, 양파물 <웃음> <웃음> 아 양파 <웃음> <웃음> <웃음> 응. 가자! 너마특트 콩대 <투콩댈> <웃음> <나 투콩댈> <웃음> 날씨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날조x2 좋은 거 <웃음> <웃음> 어머니 <웃음> 오시다더니 안녕하세요 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뭐내개은기는데선생해가지들이 갖고 갔는 아, 이따 오후에는 응. 너가 저거 챙겨 줄게. 저해가지들 무기가 네. 갔어. 아저이 야, 식 고기. <웃음> 아, 어떡해. 내가 이거 하고 앉아 봐. 아, 이거 아, 아, 아, 이봐, 내 신체가 <웃음> 하나가 아, 너, 누나, 더, 더윙워야 더 돼. <웃음> 얘와 내가 한몸이 되는 느낌? 어. 너무 편한데요? 좋다 뭐,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데 뭔가? 이게 뭐냐? <웃음> 와, 이게 한 뭐냐? 내가 아는 야가 맞냐?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잘못 경종. 봤나? 이거 담는 응. 거야 소쿠리에? 진짜 많다 끝이 안 보이, 저기 있는데 와저희가몇 개야? 저왔었다이한 응. 줄이 내가 평소에 먹은 양파 <웃음> 그거 아닐까? 덤데기 해요, 덤데기 요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일손이 아주 딸립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새마을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많은 수확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일손이 많이 없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커서 절대 농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 <웃음>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왜왜 농부가 되면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다. 네. 어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하고 이런... 제가 하는 농활처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오늘의 기회가 아니었다면 올 기회가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학교들끼리나 뭐 그런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서 이런 체험이나 좀 알바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온다면 좀더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말고도 그냥 주위에서 봉사로 올 수도 있지만 은 돈을 벌기 위해 지방까지 내려와서 특히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이런 기회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주변에서 하, 같이 하자는 사람도 많이 없고 연이 닿지도 않으니까 이게 되게 장벽이 높아서 쉽게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면은 또 막상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대로라면... 밝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단은... 오늘만 이렇게 봐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주축이 돼서 이제 나중에 미래에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양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대로만 가면... 네, 뭔가... 미래가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야, 양파를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여기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분야에서 분사받습니다. 농촌 좀독기요 지금 양파를 네. 안 켜내면 고단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 예, 지금 원래 시간들도 퍼뜩퍼해내고 퍼뜩 퍼뜩 다음 뭐콩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내야 돼요. 장 먹으면 또안 되고 아. 전부 지금 저 들고 나르는 것보다 좀 담아주세요. 네. 담아주면은 우리가 남자 회원들은 갖다 놓고 어. 고 네. <웃음> 앉아서 전부 담아주세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박수. <웃음> 이런 것도 1kg, 2kg 포장용으로 다 들어가니까 네. 다 집어넣는데 네. 완전 조만한거 말고는 다 집어넣는데 썩은 거. 계란보다 작은 거. 어 계란보다 작은 거 넣으면 안돼. 네. 아 어. 나무섭 힘들어요 <웃음> 안 돼, 안 돼. <웃음> 원래 이런거지? 한줄 해보니까 어때요? 한... 껌인데요? <웃음> <웃음> 빨리 다음 주로 하고 싶어요. 괜찮네요. 할 만해요? 할 만해요. 땀 나는 그 느낌이 좋아요. 안 힘들어요, 도 솔직히 뭐,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할만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탔는데 이런 일을 할지 사실 크게 몰랐고요 그리고 타봤자겠지라고 했는데 페토시 안한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타버려가지고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각오한 만큼 힘들고 <웃음> 사실 각오하고 사실 와가지고 어, 한 4시까지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좀한 5시 넘어가니까 약간 이 몸이 정신은 정신 괜찮은데 몸이 말을 안안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들구나 아침에는 약간 소풍 온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전지훈련 온 느낌이고요 소풍 같은 느낌은 사라졌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웃음> 시작할 때 엄청 빠른 스피드를 했었는데 어 그거는 근데 제가 한 중반까지는 그 속도를 좀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해 넘어가고 한두번 정도의 휴식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양손을 쓰다가 그 뒤로부터는 한 손밖에 사용을 못해서 속도가 확 느려졌어요 옥어세마을협의 회장님 얼굴이. 아. 얼굴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있어요 <웃음> 이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도 그뭐 지금 그 집에 오이밭에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오늘 뭐 행사하시고요 우리 해 매장님들이 다왔어요 제가 마주 와야죠 제가 지역인데 바로 <웃음> 볼수 있어요 아. 미안해가지고 제가 음료수좀사는고같습니다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예. <와>. 훈훈하네 감사잘 먹겠습니다 예. 아 대박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나 <웃음> 그냥 아주 그냥 뼛속까지 지원해주지 아주 그냥 군대로 가 이 세상만 아니야 근데 나도 무릎아보고 허리에 퍼나허리가더 무릎이 야 화보야 지금 화보야 너어냐머니 <웃음> <xenon>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돼서 어? 사장님 얘기어디에 맛있는데? 뭔가 시골 느낌 커피하고 다 타고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집이요 저는 항상 아, 저 본가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 활동에 대해 항상 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그냥 달려와서 <웃음>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ere we go